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행스터즈, 오늘, 어, 소식이 있죠. 어저께 그 12월 12일 날, 그 행스터즈 케와시 관련해서 공지가 있었습니다. 어, 12월 13일 57시부터 케와시 인증을 어,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좀 달라졌습니다. 케와시가, 순서가. 어, 원래라면은 케와시가 NFT 구매자를 순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 채굴러들은 제일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공지상으로 보면 모든 유저에게 KYC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다만 혼선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모든 유저가 KYC를 진행한다고 라 해서 어, 채굴러들도 모두 내가 채굴한 것에 대해서 상장일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오늘 어, 카카오톡 그 어, 채널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도 확인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그 인증은 이렇게 주지만 순서는 이와 같은 것으로 동일합니다 골드부터 해서 실버 브론즈 그 다음에 채굴러들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 우리가 이제 그 kc 에 대한 어 이제 판단 기점이 실행 기점이 좀더 빨라졌죠 어 기존에는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우리가 이거 상장 가치를 보고 내가 수, 내가 출금하는 순번이 됐을 때아이 정도 가격이라면 캐와시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내리면 됐는데 자 지금은 이제 모든 유저를 다 해준다라고 하니 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어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제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어, 상장 목표 가격은 지난 9월 말쯤에 이제 공지한 바와 같이 상장을 하게 되면 0.1달러의 가치로 상장을 할 거다 지금 환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약 13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케와 어, 씨는 인정을 어, 하기 전에 내가 채굴한 양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해당 토큰이 아직 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나 p 2 e 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 거래소 상장을 했을 때에이 정도 가치가 어, 또이 정도 가치봐좀 높겠다 또는 내가 채굴한 양만큼의 비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때케와시를 진행하는 어, 판단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케와시 순서를 일단 해볼까요? 일단 저도 진행을 일단 해봤는데 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케와시 순서 일단은 앱그 채굴 앱의 설정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케와시 어, 인증하기라고 하는 어,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이제 kyc 인증을 하는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kyc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어 행스터즈에서는 준비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그 여권 모두 다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 신분증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셀카 사진과 이제 신분증 같이 올린 사진도 같이 동봉해야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관리자는 다시 물어보니 자 요거 요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요게 양식인데 일단 이름 적고요 성 이름 생용어를 적고 남성 여성 체크하시고 KYC 인증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저는 여권으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게 사진 잘렸는데 파일 선택에 첫 번째는 여권으로 하신 분들이라면 여권 정면 사진을 여기다가 에 찍어서 어, 파일을 드래그해서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또 파일 선택이 있는데 요거는 여, 어, 여권으로 하셨다면 여권을 들고 본인 얼굴이 나오게끔 셀카 사진을 찍어가지고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어, 일단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